안녕하세요. <웃음> 저희 책이랑 놀이랑 동아리를 어,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우리 육행시로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선생님들 운좀띄워주시죠 책. 책을 사랑하고 아이를 좋아하는 이종여라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, 이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알리고 싶은 김정화입니다 랑. 낭만과 즐거움 있는 그림책을 소개하고 싶은 한은아입니다 놀 놀이와 함께 그림책을 본다면 기쁨은 두배 조민이입니다 이. 이 세상의 그림책을 모두 읽고 싶은 김희영입니다 <웃음> 랑, 랑. 낭랑한 목소리로 아이들과 그림책으로 소통하는 출강놀이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동아리는요. 어, 내손도서관에서 책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, 어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아이들과 함께 책놀이 수업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. 저도 육아를 하면서 그림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거든요. 그렇죠. 네, 오. 그러다가 흥미를 갖고 정보를 찾아보니까 도서관에서 책놀이 프로그램 강자가 있더라고요. 여기에요. <웃음> <책놀이 위안입니다>. 네. <웃음>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저도 지금까지 책놀이와 함께 강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. 네 저희 동아리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저녁 밤 10시에 비대면 줌으로 그림책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3월부터 내선도서관과 중앙도서관에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화를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합니다 네, 그래서 저희가 책놀이 재능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하는 책놀이는요 그림책을 재미있게 읽어주고 그림책을 그 놀이와 접목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그림책을 보고 책 내용과 연계된 독화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해주게 도와주는 네 그런 활동입니다 네, 얼마나 멋진 동아리입니까? 네. <웃음> 그렇죠. 그림책을 놀이로 만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익히고 함께 동작을 표현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림책 속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. 네. 네 그래서 책놀이는 긍정적인 생각과 행복한 경험을 선물합니다. 맞아요. 멋진 선물인 것 같아요. 선물 받으러 오세요. 의양시 어, 왕소수에 있는 캠핑장에서 찾아가는 책놀이를 하고 싶어요. 오, 진짜. 우와, 멋지다. 낮에는 아이들과 책놀이를 하고요 저녁에는 캠핑 가족과 함께 음 어, 같이 부토크를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, 정말. 우와, 응. 너무 오양시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이기에 더욱더 값지고 응. 의미있는 응. 시간이 될것 같아서 네, 네, 꼭 한번 네. 연기해보고 싶습니다 네.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<웃음> 자,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? 다시 시작. 네. 안녕 안녕 안녕 오양시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그림책 책이랑 놀이랑 이었습니다